한번 볼까? 벨트에서 나온 때가 이렇게 나온다고 레츠! 내관련다 네, 안녕 통티뷰 한국 사람들이 평생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조사기간의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평균 한 5년 정도를 차 안에서 보내게 된대 물론 이제 직업상 더 오랜 시간을 차에서 보낸 사람들도 많겠지 근데 그런 차 안이 여기저기 오염도 되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이제 청소하고 닦아내고 하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안전벨트. 이게 나도 모르게 오염이 심하게 되는 곳인데 제대로 청소 한번 안 하는 곳. 아마도 대부분 이게 폐차할 때까지도 안 하지 않나 싶은데. 동튜브 내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줄게. 차 안에 어떤 세기들이 있는지 알아? 내가 좀 알아봤는데 하도 많아서 다 적어온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적어왔어. 빨리 좀 불러볼게. 황 대장균, 이균모대장균고초 농농균, 태령균, 장비균내뭐 등등. 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데 끔찍하지 그래서 오늘은 동투뷰 이 윤생이 안전벨트 클리닝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 일단 동투뷰 한번 따라와봐 일단 이제 클리닝을 한번 시작해보자고 어우 이 차는 뭐 예상대로 한 번도 클리닝을 안 해서 그런지 오염이 아주 심하게 돼 있지 이거 봐 오염이 많이 돼 있어 일단 요거를 클리닝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좀 최대한 뽑아내고, 아까 준비했던 클립으로 고정을 해주면 움직이지가 않겠지. 요 상태로 준비를 해놓고, 자칫 이제 APC를 뿌리게 되면 가죽 시트에 뿌려져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큰 타월로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게 좀 가죽 시트를 좀 가려주고 하는 게 좋겠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구매를 했어 단면 브러쉬 색깔도 이쁘지 근데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휘더라고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이런 유용한 브러쉬가 있어서 두 개를 구매했어 근데 왜두 개를 구매했는지 보면 알 거야 이렇게 일단 두 개를 겹치고 고무줄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 놓고 고무줄 로 한쪽만 타월을 오염된 부위에다가 이 APC를 뿌리려면 차체에 튈수 있고 하니까 일단 타월을 뒤에다 대주고 이렇게 오염된 부위에 충분하게 이제 APC를 뿌려서 적셔주면 되는 것 같아 그다음에 또 뒤집어서 어우 벌써 때가 불어나온다 어마어마하다 때가 노랗게 나오네. 그지? 어, 봐봐. 에피실 뿌렸더니 벌써 이렇게 노랗게 뿌려 나오기 시작하네. 때가 이게 얼마나 안한 거야? 이게 차종은 이제 오피러스 모델인데 정말 폐차될 때까지 안 하려고 했나봐. 너무 오염돼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까 준비된 브러쉬 단면 브러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이 사이에다 이제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넣어주고, 내가 신경 많이 썼다. 좀 편하게 하려고 잔머리 엄청 굴렸네. 내가 이렇게 잡고 브러쉬를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단면 한, 한쪽씩, 한 한쪽씩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양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잡고 한번 더. 내가 너무 많아. 충분 적셔주고 또 적셔주고 벨트를 브러쉬 사이에 또겨 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브러쉬로 때를 좀 불려서 닦아낸 다음에 꼭짜지 젖은 타월을 준비를 해서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닦아내면 되는 거야 많이 깨끗해졌네 한번 볼까 봐 벨트에서 나온 때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다 손에서 또 몸에서 나온 땀뭐 여러 가지 세균도 있을 테고 분비물들이 여기 이렇게 흥건히 젖어 나온다고 한번더 뒤집어서 이렇게 닦아주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 아이 찝찝해 한번더해 요즘 뭐 벨트가 또 까맣게 나올 거 하니까 이렇게 오염된 걸 모르고 그냥 탄다고 그래도 나오지 이거 봐한번더 어, 깨끗해졌다, 야. 동티뷰. 개운하겠다, 야. 어, 아,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젖은 타월로 닦아내는 거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른 타월을 준비를 해서, 마른 타월로 마지막 공정. 이렇게 해서, 젖은 걸 이제 좀 말려낸다 생각하고, 한번더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깨끗해졌네. 이렇게 해서 벨트 클리닝을 끝내면 될것 같아. 수고했어. 동티뷰, 이렇게 해서 클리닝을 해봤는데, 어때? 이렇게 하면 안전벨트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 요즘처럼 또 뜨겁고 습한 계절, 또내 차도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것 같아.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